안녕하십니까 그리토메타 콩콩입니다 비트가 반등하나 싶더니 여지없이 전부다 더 박아버렸습니다 여전히 호지없이 악재만 가득한 시장에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싹 차리고 분위기 휩쓸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거의 유일한 메타라고 할수 있는 M2E 코인 GM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2E란 무 o v e to 의 약자로 움직이면 돈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작년 엑시가 대표 모델이었던 P2E가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2E 모델 중 가장 핫한 녀석은 많은 분들이 존마탱라라 부르는 GMT, 스테프입니다 운동을 하면 돈을 준다는 건데 우선 운동을 하기 위해선 솔라나로 NFT 운동화를 구매해야 합니다. 한 켤레에 약 150에서 2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어느 정도 초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준입니다. 이후 GPS가 잡히는 곳에서 운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GST, 그린사토시와 GMT 코인을 줍니다. 이번 코인베이스 상장을 한 GMT와 GST 모두 스테폰 생태계 코인입니다. GST와 GMT 코인의 관계는 차등적인 보상을 통한 로열티 강화로 보시면 됩니다. GST와 GMT 모두 운동 보상으로 제공되는데 GST는 초기부터 보상되지만 GMT는 특정 레벨 이상이 되어야 보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GST의 발행량은 무한이지만 GMT는 60억개로 발행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GST는 NFT 신발 민팅과 레벨업 수리 등에 사용되며 GMT는 스태프 내에 거버넌스 토큰으로 활용되며 민팅에도 사용됩니다. 물론 보상 수준은 GMT가 높을 테니 GST를 열심히 모아 레벨업을 해 GMT를 보상받으려는 유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위 레벨 유저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 구조 안정화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GMT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이유는 최근 역대급 하락을 겪고 있는 시장에서 근본만 갈수 있다는 코인 베이스 상장과 함께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GMT를 비롯한 M2E 메타가 주목을 받고 있는 데에는 그가 만들어진 메타의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웹 3.0, NFT, P2E, 메타버스, 디파이, 피트니스 등의 요소가 모두 녹아있는데요. 우선 자신만이 소유한 운동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서비스 대의 고유한 콘텐츠를 유저들이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으로 웹 3.0의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과 NFT 거래 과정은 P2E와 d e f i 라고할수 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NFT 운동화라는 가상의 재화와 현실의 운동이 결합된 메타버스 구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피셜한 떡상 이유고 사실은 P2E에 대한 규제의 피도 한몫했다 할수 있죠. 기존 P2E 게임은 사행성 요소가 강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서비스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2E 서비스는 게임 분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조를 식었던 p 2 e 열기가 M2E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GMT의 큰 성공으로 다른 M2E 프로젝트들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산 M2E인 코인워크가 있습니다. 코인워크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네트워크 불안정 및 국내외 여러 사정상 테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코인워크는 함께 개발에 참여한 쟁쟁한 파트너사로도 유명한데 한정판 패션 아이템 쇼핑몰인 크림과 재미니 메타버스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지 등이 있습니다. M2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MFT 운동화를 구매해야 하는 만큼 한정판 운동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크림과 함께 만들고 기존 메타버스 아이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제페토에서 M2E 비즈니스를 엮어낸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테라 기반의 트레이서, 아발란치 기반의 피 핏파이딩이 있는데, 다음 M2E 대표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메타가 유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듯 합니다. 작년 P2E처럼 선발 주자만 한번 반짝하고, 이후 후발 모델들은 빌빌거리는 용두 3위형 메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2E에 이어 p 2 e 빌드2원 등과 같은 유사 모델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B2의 아류가 점점 많아질수록 정부 당국의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M2이건 B2이건 뭐가 됐든 간에 메타 하나 잡아서 펌핑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기존에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특정 알트나 메타에서 펌핑이 시작되며 수급이 살아나 시장 전체 회복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양봉만 가득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최근 핫한 GMT 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